자, 이번에는 이제 파마 많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자, 우선은 파마에서 중요한 거는 빗질. 자, 보통 많은 분들이 꼬리빗을 잡을 때 이렇게 잡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잡지 마시고 꼬리빗을 잡을 때 항상 멀리 잡으세요. 꼬리빗이든 염색 브러쉬든. 항상 멀리 잡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이유가 뭐냐면 가까이 잡게 되면 꼬리빗을 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회전을 할때 불편해요 그래서 항상 멀리 잡으시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뜨서 자그 다음에 자첫 번째 와인딩을 할때 빗질 두 번에서 네 번, 두 번에서 네번 정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에 겉에 빗질, 속에 빗질, 다시 겉에 빗질, 속에 빗질. 해서 한 번, 두 번으로 끝내든지 아니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두 번에서 한네번 사이에 끝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가장 기본 파마로 두상 각도에서 90도로 파마를 말할 건데 두상 각도에서 90도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어 두상을 옆으로 돌렸을 때 이런 분들 자, 여기서 꼬리빗을 대 봤을 때 직각으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 마네킹이 동그라니까 꼬리빗이 그대로 따라갔다 보면 이런 식으로 각도가 내려가겠죠. 예. 네. 그래서 두상각도 90도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각도 계산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한단 먼저 떠볼게요. 자, 섹션을 떴어요. 섹션을 떴어요. 그래서 자 안에 빗질을 한번 하는데 꼬리빗을 두피에다 대고 회전 빗질 그 다음에 잡고 꼬리빗을 두피에다 대고 회전 빗질 그래서 잡고 회전 두피에다 대고 회전 잡고 두피에다 대고 회전 잡고 그 다음에 잡아서 너무 많이 말고 아주 조금만 살짝만 모아주시면 되요 근데 너무 많이 모으면 안되고 아주 조금만 그래서 한번 두번 잡고 자 지금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지금 되 있어요 아마 영상이라서 반대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빗질을 해서, 자, 저는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 그래서, 한 번, 두 번. 그래서, 왼쪽 손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처음에 빗질한 그 각도 있죠? 처음에 빗질을 했을때 그 각도 나는 여기서 90도로 이 각도로 빗질을 했는데 로트를 지으면서 파지, 파지를 지으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내려가면 안돼요 내려가지 말고 이 각도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돼요 이 각도 그대로 자, 근데 제가 속모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내릴게요 이렇게 자 손모양을 보여드리려고 잠깐 내리는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파지 파지 파지를 앞쪽에서부터 자, 오른 왼쪽 엄지손가락과 그 다음에 두번째 손가락 이 사이에다가 파지를 대주세요 이렇게 파지가 앞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바로 앞에다가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을 바로 앞에다가 교차 그 다음에 다시 잡고 내려주는데 파지의 끝과 모발의 끝 여기 보이시죠? 화지의 끝과 모발 끝. 이 넓이가 0.8에서 한 1cm 정도 되면 돼요. 0.8에서 한 1cm 정도. 아, 이 정도. 자, 그 다음, 자, 이제 로또를 집어요. 로또를 집고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돌렸을 때, 세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을 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로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봤을 때세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사이에 로드를 이렇게 들어가서 이 손가락 위에다가 로드를 얹어 놔요. 자, 그러면 이 모양이 되겠죠? 자, 그다음 오른쪽 가운데 이 손가락 이게 무슨 손가락인지 알죠? 이 손가락을 갖다가 화제를 밀어놓고 화제를 밀어놓고 왼쪽 손이 빠져줘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교차. 이렇게 해볼까? 이 사이에 들어가면 돼요, 로드가. 들어가서 저는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안착시켜 놓거든요. 여기서 오른쪽 이세 번째 손가락, 이 손가락으로 파지를 살짝 밀어놓고 왼쪽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시 되면서 오른쪽 손이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나와줘. 나와주면서 동시에 반바퀴를 말아 들어가요. 이렇게. 그 다음, 손을 앞으로 팔 전체를 돌려서 회전, 회전, 회전. 자, 여기까지 말았죠? 여기까지 말았으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애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 밴딩이 있어요 밴딩 밴딩 처리가 너무 헷갈려요 밴딩 할때 어떤 선생님은 너무 깊다고 하고 어떤 선생님은 너무 해곱다고 하고 맞죠 밴딩 처리 많이 애먹으시죠 그래서 제가 많이 말아보고 밴딩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을 때, 너무 깊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은 평균적인 방법을,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자, 로드를 힘을 줘갖고 두피에 바짝 붙여요. 바짝 붙이고, 텐션을 아주 살짝만 풀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 눈높이에서 보이는 홈, 세개에다가 밴딩을 걸어주면 돼요. 자, 밴딩 걸 때도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밴딩 걸 때도 그냥 막 걸지 말고 자, 왼쪽 오른손과 두번째 손가락을 로트로 바짝 대고 계세요.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게 움직이지 않게 힘을 딱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세번째 아니면 네번째가다 밴딩을 걸고 일단 한번 쭉 당겨주세요 한번 쭉 당겨서 걸고 걸었죠? 그렇죠? 그러면 손 위치를 바꿔서 자 이제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두번째 손가락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밴딩을 당겨준과 동시에 오른손에 가운데 손가락으로 롯데를 받쳐 줘 이렇게 여기 보여요? 네, 이렇게 자그 다음에 밴딩을 걸고 다시 잡고 당겨서 걸어주고 왜 밴딩을 걸때 당겨서 당겨서 거는지는 아시죠? 당겨서 걸지 않으면 처음에 이제 밴딩 걸때 힘이 고무줄 힘이 너무 몰리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 골고루 텐션이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겨서 걸고 당겨서 걸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섹션을 뜹니다 그 다음에 자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각도가 자꾸 처진다 내가 항상 파마를 말때 자꾸 저는 각도가 내려가요 하시는 분들은 안에 빗질을 두번 겉빗질을 한번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돼요 한번두번세번 번, 번 이렇게 속빗질 두번 겉빗질 한번 이렇게 했어요 자그 다음에 내가 잡았던 섹션의 각도 앵글 각도를 그대로 낮추지도 올리지도 않고 그대로 딱 유지를 하세요. 유지를 하고 자, 파지를 앞쪽에다가 이렇게 되고 오른손으로 한번 왼손으로 한번 그래서 그 각도 유지하면서 그대로 쭉 당겼을 때이 정도 남게끔 하고 자세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벌려서 로트를 집어넣는다 집어넣고 오른손 세 번째 손가락으로 밀어넣어주고 다시 파지에 돌리고 많은 동시에 반바퀴를 그대로 일단 감아준다 감아줘서 텐션이 자, 봐보세요. 이 마른 상태에서 가발이 이렇게 딸려올 정도로 반밖에 텐션이 이 정도 걸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빗질한 모양이 그대로 고르게 유지가 됐는지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각도가 위나 아래로 떨어지거나 올라가지 않았는지 자, 그 다음에 시간 단축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와인딩 할때 시간 단축하는 법 일단 느린 케이스 와인딩 할때 너무 답답한 케이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엄청 답답해요 그리고 시간도 엄청 느리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반바퀴를 감았잖아요 그러면 손을 앞으로 쭉 앞으로 쭉 가서 한번 두 번. 요렇게 하면 금방 말아요, 금방. 손을 항상 앞으로 해서 슉. 앞으로 해서 슉. 이렇게 하면 와인딩 하는 속도가 배로 빨라집니다, 진짜. 자, 그 다음에 다시. 밴딩 한번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밴딩 잘 하셔야 돼요. 밴딩 잘 하셔야 돼요. 자. 왼쪽 손으로 이렇게 잡죠 응?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있어 지금 그러면 밴딩을 이 손가락 아무 때나 걸어 이렇게 걸었어 걸어서 쭉 당겨서 이 홈에다가 걸고 그 다음에 이쪽 손 오른쪽 엄지랑 두 번째 손가락 잡고 밴딩을 펼치기 전에 봐봐요 밴... 그, 로트 밑에 이 손가락을 받쳐주면 좋아요. 이 로트 밑에 이렇게. 왜냐 움직이거든. 살짝 보고, 쭉 당겨서, 엔딩 걸고, 그 다음에 다시 잡고, 쭉, 걸고. 자 이제 짧은머리 한번 해볼까? 이게 원래 더 짧게도 할 수가 있는데 더 짧은머리가 있는데 일단 요정도 해볼까? 포인트만 가르쳐 줄게요 포인트로 자어 첫번째 첫번째 법칙 자 아까도 와인딩 했을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파지가 일단은 이렇게 하면 잘못된거야 이렇게 하면 봐봐요 지금 어떻게 됐어? 이제 보여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이 파지가 너무 많이 남아 파지가 너무 쓸데없이 많이 남아 이 파지가 이 짧은 머리 뜬 모발 자체를 많이 감싸줘야 돼요. 보면 최대한 다 감싸줘야 돼 이렇게. 어. 내가 두개 차이점을 보여줄까? 일단은 잘안감안 안 감았을 때. 파재가 이렇게 많이 남았을 때자 여기는 일상 그냥 말았고 더 짧은 머리 잘못된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도 하도 많이 말다 보니까 잘못된 거 보여드리고 야어도다렇좀 많이 생까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말다 보면, 잘 봐봐요. 어떻게 돼? 머리카락 많이 삐져나오죠? 이런, 이런 경우 많죠? 꼬리빗으로 밀어넣어도 나중에 또 삐져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많죠. 응? 말기 힘들죠, 그래서. 그 다음에, 머리가 다시 뱉어내죠, 롯들을.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 파지가, 모발을 다 감싸줘야 돼, 이렇게. 최대한. 안에까지. 이렇게. 그렇지. 파지가 삐져나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 모든 미용하는 모든 거는 이쁘고 깔끔해야 돼요. 어? 삐져나오거나 틀어지거나 그런 거 없이 모든 거는 다 이쁘고 깔끔해야 돼. 파지 할 때도 막 이렇게도 하지 말고, 이렇게도 하지 말고 정확하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딱 기울어지지 않게 딱 이렇게 최대한 모발을 다 감싸줘. 이따가 이거보다 더 짧은 것도 해 볼게요 루트가 더큰게 있으면 좋은데 내가 갖고 온게 오늘 이거밖에 없어 자 그러면 해서 바로 말아서 자, 보이죠? 로트가 파지에 이렇게 다, 섹션에 다 감싸줘야 돼. 이렇게. 위에는 파지를 좀 많이 남긴 거고, 밑에는 파지를 아예 위로 다시 감싼 거예요. 요것도 한번 해볼까 내 머리 조금 더잘라 볼게 한번 더 짧게 잠깐만 기다려봐요 더 어렵게 만들어서 잘라야겠다 내 머리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 볼게요 아마 삐져나오게 좀그 다음에 기장도 더 짧게 아까보다 많이 잘랐어요. 아마 이제 더 말기 어려울 거요 그다음에 작은 로트로 맞는 거는 의외로 쉬워요. 짧은 머리를 큰 로트로 맞는 게 어려워요. 작은 이제 짧은 머리를 이제 뭐5호 이상 이 정도 길인데 막 거의 한, 한 바퀴 딱 되는 거 있잖아요. 한 바퀴 딱 되는 거그 정도 로트로 맞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나중에 텐션이 잘안 잡히면 모발이 다 뱉어내거든요 다 한번 말아볼까? 자, 제가 팩은 잘안 쓰더라도 물은 꼭 뿌려야 돼물 적지력이 있긴 있어야 되니까 자. 빗질하고 자, 파질을 아예 위에다가 이렇게 되어버려. 아예 위에다가 이렇게. 응, 아예 위에다가. 그다음에 손을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안 돼. 앞에다가 대면 안 되고 바로 손가락 앞에, 왼쪽 손 앞에. 다시 교차로 할 때도 바로 앞에. 자, 이렇게 좀 빠듯하게 모양이 나와야 돼. 바로. 이제 처음에 설명했죠? 여기 남는 거몇 cm? 0.8 0.8에서 이제 1cm 정도 그 사이가 가장 적합해요. 자, 5호로 하나 말고 6호로 하나 말아볼까? 5호로 말아서. 자, 주고, 해서. 아, 라이브 하던데 이거 말다가 삑싸게 라면 굉장히 좀팔리겠다 하나 더말아보자 이거 보시면서 막 무시하실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막 디자이너 분들 뭐 저런 거에 쉬운 걸 밝혀주냐고 막 생각 드시는 분들은 그냥 안 보시면 돼요 위치를 제대로 항상 두피에 대서 회전, 두피에 대서 회전. 잡고, 파지를 이렇게 앞에다가, 앞에다가.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앞에다 대면 안 되고, 바로 손그 앞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그리고, 6호로 말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갖고 작은 머리를 이제 조금 큰롯들로할 때는 어쨌든 모양이 이 파지가 최대한 감싸줘야 돼 이렇게 골고루 감싸줘야 돼요이 아래까지 아래까지 잘안 감싸졌다는 거는 파지를 쓸데없이 많이 남겨갖고 감았다는 거예요 여기를 좀 남겨서 한번 감아볼까 이렇게 이부분 조금 더 짧게 해 볼게요 저도 하다가 삑살이날 수도 있어요 파지를 만약에 이렇게 짧은거 하는데 봐봐 봐 이렇게 지금 봐봐 많이 남았죠 이렇게 많이 말면 많이 남으면 말기가 감싸지기가 힘들어요 말면서 자 봐봐 말면서 돌리면서 파지를 자꾸 끌어 올리거든 이렇게 끌어내리거든 이렇게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튕겨져 나갔다 이해되죠 다시 이거 잘 봐요 무화를 잡았어 화질를 근데 바로 앞에다 댔어 이렇게 이렇게 여기 남았잖아 그러면 로또로 이렇게 마는데 자 봐봐 말면서 어떻게 돼? 당긴단 말이야 이렇게 당긴단 말이야 이렇게 당기면 결국은 어떻게 돼?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돌려다 보면 이렇게 모발에 비쳐도 나온다고 다다 다 삐쳐나와 그리고 설사 그거를 한번 말았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다 뱉어내요 자 다시 그럼 이제 한번 화제를 위로 감싸서 한번 말아볼까 힘들다 이거. 자, 파즈를 아예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자 어제 아까보다는 많이 그래도 들라왔죠? 최대한 위에다가 지금 붙였단 말이야 파즈를. 자, 로드를 대고 말아 들어가면서 봐봐. 아까 봐봐 이렇게 당긴다그래죠 로드를 딱. 그래서 텐션을 노트를 확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싸줘야 돼 힘있게 자 여기서 한번 볼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감싸지죠? 그 다음에, 이제, 어, 한 가지, 그냥 팁을 하나, 그냥 주자면, 어, 뭐, 이거 선생님들이, 뭐, 싫어하는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요런 부분 있잖아요. 어? 되게 쪽, 이제, 짧은 머리도 아는데 자꾸 뱉어낼 때. 뱉어낼 때, 조금, 밴딩 세게 하는 방법 일단은 그냥 말고. 자. 화질을 항상 여유있게. 앞에다가, 최대한 앞에다가 이렇게. 섹션. 이게 다 감싸지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감싸지게. 감고. 자, 을 들어가서. 자, 이렇게 감았어. 감았는데 그 뭐야 아무래도 너무 모발이 힘이 세고 억세갖고 튕겨낼 것 같아. 그러면 자 밴딩을 저는 두번 해줄게. 자한번 감았죠. 감음 아직은 이거 있죠. 이거를 쭉 당겨 많이 당겨서. 한번 걸고 다시 교차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보일러나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보면 두번 말았거든요 고무줄 하나 걸다가 이렇게 하면 웬만하면 안 풀어지더라고. 아, 어, 그러면, 어, 뭐, 어? 이거 다시 보여줄까요? 이 위에다가 보여줄까요? 보, 보기 쉽게? 또도 한번 쳐서 해볼게요 이거 밴딩하는 거 한번 더 보여줄게요 그냥 이거는 요맨 밑에 단 정도에만 쓰면 돼요 왜냐면 고무줄을 두 번으로 하는 거라서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얇은 머리 그다음에 손상된 머리에다가 하면 꺾이거나 꺾이거나 이제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네이프들 힘센거 있잖아요 힘센거 뱉어내 는거 그런 데다가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다가 해볼까 이렇게 감았어 자 한번 두번 걸고 여기서 확 당겨서 걸고 이거를 네번째 손가락에 걸어줘 이렇게. 다음에 한번 다시, 이렇게. 이거는 제가 개발한 거다. 하다가 이제, 아, 너무 안 감겨갖고 이렇게 두번 해볼까 해서. 그러면 이 X자가 이두 개가 있죠? 이렇게. 얇은 머리 그 다음에 손상된 머리에다가는 쓰면 안 돼요 음... 그 다음에 좀 처져 있는 모발이야? 붓이 좀 처... 단차가, 단차가 좀 있는 모발? 단차를 만들어 볼까? 잘안 보이겠지만, 제가 중간에를 거의 끊어다시피 몇개 잘랐거든요, 이렇게. 이거 맞죠? 이렇게, 여기 단차가 많은 모발. 이게, 어, 일반 파마도 그렇고, 가끔 이제, 세팅 파마 할 때. 세팅 파마 할때 좀, 요거 때문에 난감한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이 섹션에 제가 단차를 많이 낸 거예요. 나뭐 그냥 말할까,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를 어, 안녕하세요. 자, 봐요. 여기 지금 단차가 있거든요, 단차가? 차가 있는데 말아질 것 같은데, 그냥? 뭐, 이거는 꼬리빗으로 좀 이제 삐져나온 거잘 마는 방법. 그 다음에 파지를두개 쓰는 방법. 그냥 말, 말아질 것 같은데, 그냥? 꼬리빗으로 일단 집어 넣는데도 지금처럼 이렇게 삐져나오는 모발이 있으면, 뭐, 파질를 하나 더 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많은 방법도 있고, 아 이게 긴머리로 하는게 좀 설명하기가 쉬운데 그거 그러면 그거 한번 말아볼까요? 여기 몇 가닥을 아예 좀 짧게 해서 여기를 좀 짧게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를 아예 좀 짧게 해갖고 단차를 내볼까요? 이 보여요? 해서 물들을 여기다가 해서 한 선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왜 방금 두 개를 썼냐면, 한 개만 쓰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이게 머리가 여기가 짧잖아. 이렇게. 그러면 파지 하나 갖다가는 요 부족이거든요.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짧아.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는 일반 펌마에서쓸 일은 많이 없고요 세팅할 때 세팅 펌마할때 이렇게 돼서 그러면 지금 이 앞에 파지가 여기 짧은 머리를 감싸준 거예요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뭐, 펌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는 사실 와인딩 보다는 뭐, 연어나 그런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음, 제가, 어, 교육하면서 잔소리 하는 것들 몇 가지 유형을 가르쳐 줄까요? 잔소리 하게 되는 유형?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빗질을 일단은 딱 했어. 그래서 빗질을 했어. 근데 빗질을 할 때는 각도를 제대로 들었는데, 파디랑 로드를 집으면서 이렇게 내려, 내려서.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빗질을 내려서, 빗질할 때는 내리고, 로트를 대면서부터 확 올려 이렇게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여기가 다 나중에 울어버리 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텐션이 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롯데가 약간 이쪽으로 기울거나 이쪽으로 기울거나 이런 분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 분들은 로또를 대는 것 자체도 처음부터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한 방향이 회전이 너무 많을 때가 있거든요 오른쪽이 회전이 많다든가 아니면 왼쪽을 더 많이 회전한다든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딱 당겼을 때 일정한 그 상태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른쪽을 몇번 회전하는지 왼쪽을 몇번 회전하는지 회전의 양을 조절을 똑같이 해줘야 돼요 오른쪽을 한번 그러면 왼쪽도 한번 오른쪽도 한번 왼쪽도 한번 이렇게 골고루 가야 돼요 아니면 양손으로 그냥 한꺼번에 쭉 같이 하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파이드가 어 어려운 이유 그다음에 잘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그자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잖아요. 원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봤을 때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의 가운데 지점을 잘못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너무 일로 가거나,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너무 일로 가거나, 이 동그란 원형에 벽돌 쌓기를 하더라도 여기 한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번 이게 균등하게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 위치에서 여기로 말보니까 섹션이 이렇게 끌려가는 거야 일로 끌려가든지, 절로 끌려가든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말아야 돼 응? 이거를 아 반대로 하려니까 어렵다 여기로 말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당겨야 되는 머리를 여기 와서 말니까 여기서 말아 들어가는 거지 보통 여기서 많이 말거든요 여기서 앞에서보다는 여기서 많이 말아 들어가나 여기서 이렇게 말아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 극단적으로 해보면 이렇게 말잖아요 그러면 여기 길이는 더 길고 여기 길이는 더 길고 여기 길이는 더 짧고 단차가 생긴단 말이야.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그래서 백사이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정확한 이 위치를 옮겨다니면서 해야 돼요. 옮겨다니면서 자 아, 내가 여기서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딱다 주상이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하면 안 되고, 벽돌쌓기를 하려면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반발자국씩 가서 말하죠. 반발자국 반의, 반의 반이라도 한 군데서만 말지 말고, 여기서 제일 철단의 정면을 잘 찾아요. 딱 했을 때 정면을 찾아서 그 위치에다 말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그대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여기로, 여기를 먼저 말 때는 이쪽으로 반발적으로 가요. 이렇게. 여기서 말아야 돼요. 이쪽에서. 여기서 말고 그 다음에 네, 방금 여기서 말았잖아요 그러면 한번 반발 짜고 이렇게 움직여야지 여기서또 한번 이거를 확인하면 돼요. 이 두피에서 로트를 하나 말았잖아요. 이렇게. 응? 이렇게 말았을 때, 그, 이쪽과 이쪽 남은 모발이 좀 비슷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 여기도 봐요. 여기도 보면.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좌우가 좀 비슷하죠? 그래도 자그 다음 단 여기도 보자 이렇게 좌우가 비슷하죠?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 부분은 롯트가 이렇게 되고 어디 부분은 롯트가 이렇게 되고 자. 자신의 위치. 위치가 제일 중요해, 위치.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항상. 반발자국. 여기서 다시. 반발자국.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해야 돼요. 한 군데서 말다 보면 어느 한쪽이 텐션이 더갈 수밖에 없고. 그 상태로 말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많이 만고가 적게 만고 그 다음에 울어버린단 말이에요.